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레트로 보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열차는 중앙보건병원중앙보건병원행 일반 열차입니다. 당산, 여의도, 고속터미널,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is all stop train is for vhs medical center vhs medical center thank you for using the metro 9. i n 출입문에 몸을 기대거나 투덜스등 자체 위협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실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경에서 고산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고고산 개화산광바루용항절도 인천공항 타이로 사회적 방로 가실 고객과 김포 골드라인로 크리스마실 고객은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실은 김포 인터내셔널 에어포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You may exit on the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five. Airport. Will be <laughs>